너희들 상식이 있구나? 방사주 씨 x 아, 이겠다 아, <웃음> 미안해. 아, XX 설명하는데 많이 안지아 새끼. 아니, 자꾸 설명을 해? 안녕, 난주정뱅이 조진이야. 1화에서는 내가 조진이라고 했지? 음. 조진이가 이미 있더라고. 음. 그래서 이름 바꿔볼까 해. 음. 난 성씨가 하나 더 있어. 음. 개 x x x x x x x x x 개조진이 하면 안 돼? 그 그래? 개조진이야. <웃음> 나는 유진이야. 나는 미도. 오, 자기 채널 이름 말하기 아, 어, 그니까. 자기 채널 이름 홍보하네. <웃음> 자, 오늘 1편에 뭐 했어? 맛있는 같이. 술 먹었죠. 연인들이 먹기 좋은 5만원 이하의 술. 오늘은 뭐냐면, 부모님들과 함께하면 좋은 술을 가져왔어. 음.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잖니? <웃음> 그렇죠. 가성비 좋은 술로 준비했어. 아, 좋아요. 선물로도 주기 좋고, 내가 맛있는 좋은 술이야. 왕! 첫째는 뭘까? 전통주. 오 맞췄어. 대박. 왜? 왜 이렇게 아냐왜왜 왜, 맞췄지? 자 전통주를 들고 왔어. 아또또 또 끌려오겠구만. 이거 봐. 통정사계. 통정사계라는 우리나라 전통주란다, 얘들아. 봄춘이네요, 봄춘. <웃음>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여전몇 개야? 네 개요. 네 개고 한자로 뭐야? 춘, 사, 추, 동. 오! 너희들 상식이 있구나. 방사주씨. 아 여기다 아 미안해 죄송해요 그래서 이 풍정사계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사계를 담으 수 <웃음> 왜? 당연하지 <웃음> 이거 뭐야? 그래서 아니 씨지발 설명을 하는데 많이 안해주잖아 아니 미안해 미안해 <웃음> 아니 집중을 해 아니, 제발 수혜 넘는다서 자꾸 설명을 해 아니 아, 야 해. 이런 말 몰라? 아는 만큼 보여 너는 그냥 장님이야 너는 아는 게 없으니까 <웃음> 보이는 게 없다고 자 그래서 얘는 사계절 다 왔다 했지 그래서 풍정사계 춘하추동총네 가지의 술이 나눠져 있어요 얘는 그중에 춘을 가져왔어 이네 가지의 주종이 달라 춘은 학주 하는 과하주 추는 학주 동은 증식 소주 대박. 풍장하게는 고래산산을 응. 썼고 우리가가 직접 기린 누룩으로 만든 거다 누룩이 뭔지 알아? 몰라요 누팡이본팡이 누룩지. 아. <웃음> 누룩지가 뭐야? 그래서 인공 감미료가 없고 음. 얘 같은 경우에는 100일 정도 숙성했다 음. 그래서 숙취가 없고 깔끔한 게 음. 특징이라고 해요 좋다 마셔볼까요? 네네. 얘는 황금색 술이에요 예쁘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짠 배꽃 메밀꽃 이런 무르게 잘정들를향해가지 맛있는데요? 맛있어요 괜찮네? 깔끔하네 산사춘 같아요 산사춘 굉장히 달고 음, 막걸리 맛나 진달래꽃이랑 벚뭐 꽃이 필때 맛이면 정말 맛있다고 합니다 꽃향이 나지 않아 꽃향 음 그래요 네 괜찮네요 향이 딱 닿았을 때 강렬한 단맛이 나고요 그 뒤로 향을 딱들니면 꽃향이 난다고요 음 지금 꽃이 가득 찬것 같아요 머리. 그렇죠 응. 배 껍질 맛이 나배 껍질을 굳이 먹을진 적이 없어가지고 몰리배 그러니까 껍질을 왜 먹어요? 그거를 굳이... 너 덩어리인데? 깎아먹지 무슨 뭐 아이 <웃음> 뭐 그렇다고요 뭐 농약 만 난다는 건가요? 예, 예, 예. 아, 저희가, 저희가 <웃음> 오늘 따라 감수성이 좀 없어가지고요 배 맛이 난다 폐요 네. 아 폐요? 네. 배 맛이 나요 그냥 아, 부모님들 중에는 한식 좋아하시는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럴 때 먹으면 좋다 어. 자 다음은 뭐야? 위스키다! 와 사랑해요 역시 어른들은 위스키지 나 위스키는 사랑해 우와 위스키는 뭐야? 맥주 끓인 거요 그래 멜가를 끓이면 이렇게 대박 중요한 거야 버팔로 트레이스라는 술이고 얘는 미국 술입니다 아 얘는 왜버팔로 트레이스일까? 그 거기 멕시코에서? 해서? 난참 이런 술들 이름 보면 참 대충 짓다 생각이 들어 왜? 버팔로 트레이스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가 이 술을 만든 두 사람이 있어요 음. 이두 사람이 원래 버팔로들이 <웃음> 걸어가는 길을 따라서 중류소로 만들었대 아 진짜로? 그래서 버팔로길해가지고버팔로 트레이스 <웃음> 어, 코끼리였으면 엘레펀트였겠요 <웃음> 그렇죠! 어 대박이다 저 석이었죠 <웃음> 네. 야 진짜 석이었어였으면 아, 크로코다일 뭐 이런 어. 거 아, 그렇죠. 어, 대박이군요. 그런 렇죠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게 1700년대 술이에요. 대박 사건 청초적 으로 됐죠. 이거 설명할 때 보통 200년의 역사가 담긴 술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렇군요. 와. 이 친구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아이가 버번 위스키거든요. 네. 버번 위스키도 맛이 아주 다양해요. 네. 그런데 얘는 좀 강렬한 맛이 아니라 버번 위스키지만 좀 부드럽고 바디감이 조금 묵직한 이런 맛입니다. 음... 이거는 그냥 먹어요? 네. 얼음 주십시오. 이게 어떤 맛이 나냐면요, 초콜렛 단일한 맛이에요. 아, 그 그래서 이걸 먹으면 어떤 맛이 나냐면 이건 단일 아이스 입에 머금고 굴리는 맛이라 서아 오케이 오케이 그거 어. 생각하면서 먹어봐 어, 오케이 오케이 오, 알아볼게요 독하다 냄새가 짠어얜내 스타일 아닐 것 같아 어 너무 알코올 향이 센네요 얜 보수는 사실일 거야 아 그래서 왠지 알코올 맛이 딱 강하게 치긴 하지만 바닐라 향이 정말 강하다 근데 바닐라 향이 확실히 있긴 해요 바닐라의 그 잔향이 아난 바닐라 향밖에 없는데 뭔가 약간 입 코팅되는 느낌이에요. 싫어요. 이거. 그래, 내가 말했잖아. 굴려서 먹는 거라고. 응. 코팅되는 느낌이 세네요. 주주 어. 와봐. 먹어봐. 어때? 어? 향은 완전 바닐라인데. 맛은? 음, 무슨 맛이야? <웃음> 자, 가세요. <웃음> 가세요. 아! 아, 아 할수 있어요. 네? 페퍼민트 맛 나요. 음! 아니, 주주가 인싸라서 술 많이 마셨어. 저는 방구석 게임이라서 술 모르겠어요. 나 지금 이거 다 똑같아요, 사실 맛이. 충격. <웃음> 이거 술 좋아하는 사람 듣잖아. 충격. 아뭘다 똑같아요. 그럴 수 있어. 너뭐 어때? 향이 다센것 같아요. 음. 그냥 머릿 속에 아까 전에 꽃 향으로 가 찼는데 지금은 바닐라로 가득 찼어요. 디퓨저, 디퓨저. 어. 그냥 디퓨저용이야. 이거는 콜라랑 먹을 때. 아 손질하죠. 자. 아. 짠. 이건 버번 콕이라고 해. 아개 맛있어요. 아. 맛있지? 응. 음. 어 콜라나 하나도 아 맛있어요. 달잖아, 요다단 아, 네, 네. 거는 콜라라 타면 진짜 맛있어. 어, 그거 1편에서 얘기했잖아요. 맞아. 럼이랑. 음, 맛있다. 망했다. 왜? 저더 이상 먹으면 안 돼. 아까 방금 너무 신나게 음. 먹었어요. <웃음> 진짜 맛있다. 이렇게 먹었으니까. 먹어달라고? 이거 봐. <웃음> 맛있어요, 여러분. 여 부모님이랑 맛있게 준것 같아. 맞지? 음. 난 부모님이랑 맛있게 비추. 들어가네? 어, 어 내거 <웃음> 아니, 부모님이. 미스키 류를좋아한다 아, 그런데 응. 아주 치고 강렬한 건안 좋아한다 응. 그러면 그말이요아 부드럽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운 통이에요 음 진짜 맛있지? 음. 응. 응. 사람들이 지금 다 반응이 좋아요 왜요? 맛은 콜라만 나는데 코에서 이거 향이 <웃음> 이거 그러니까, 계속 한 그렇죠? 나가요 향이 그죠 <웃음> 자이 보팔로 <웃음> <웃음> 트레이스는 4에서 5만원 대예요 2만원 아 하죠? 아, 배가겠네요 네. 음. 자 이제 마지막이야 얘들아 와인이겠네요 와인 잔이스 그렇지 자 와인이야 얘 이름은 스...핀... <웃음> <웃음> <웃음> 토 o s k e t t o 아니에요 토조 스프린 토조 모스카토 스프만테 이름이 길죠? 네 네. 얼마예요 맞춰봐 5만원 5만원? 어 얼마게? 3만원 땡! 1 m 0 0 0원 t Come on. Thank. Manson. You're a pleasure. You're a pleasure. You're a p l e a s u 설명을 내려서 계속할게요. <웃음> 그건 와인이에요. 그 피에몬트라는 곳은 산막지구예요 높은 곳에서 생산되는 거고요. 얘는 네. 모스카토죠. <웃음> 모스카토가 뭐야? 모르겠어요. 취했어? <웃음> 안취어요 모스카토가 뭐야? <웃음> 술 마시다보니까 애들 치환해 <웃음> <웃음> 모스카토가 뭐예요? 이 모스카토도 그청코도 풍종이에요 아 저번에 대운 시간 응 샤르, 샤르도네 네네. 얘는 모스카토 아. 이 모스카토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드라이 와인이 잘안 나와요 안들다 보면은 보통 스위트 와인으로 다 만들어져요 그래서 모스카토라고 적혀있는 거면 보통 달달 한 와인다 라고 이해하면 편해요 그렇죠 그럼 왜 웃어요? 모스카토는 차도데이가 약간 다른 게 얘도 달달한 과일 향이 나는데 끝은 잘익은 포도 향이 나는 게 좋지 음. 그래서 모스카토를 마시면 끝 맛에 포도 향이 난다고 느낄 수 있어요 음. 보통 스위트하이 그렇죠? 그리고 얘는 스파클링 화이트 와인이에요 대박 저 스파클링 화이트 와인 좋아해요 극혐 <웃음> 그 왜왜왜왜 왜, 왜. 아 그냥 와인 싫어하고 화이트 와인도 싫어요 나 화이트 와인 너무 좋아 와인 이 싫어 그냥 꽝아우좋아라 어! 어! 어! 어! 대박이다, 대박이다. 와 냄새 너무 달다 고구마 냄새나요? <웃음> 또? 또 고구마야? 아이는 고구마예요 그냥 무슨 <웃음> 이렇게 이거 완전 내 취향 맞지 너무 맛있다 너같이 술 모르는 사람들 짱 좋아 어 진짜 너무 좋, 좋은데? 좋 맛있어! 나 너무 내, 내 스타일이야 이건 내가 한창 다 비울 수 있어요 이거 배에만 나는 고구마 어 복숭아 향도 나요 꿀맛도 나는 거 같아 꿀맛 진짜 강해 어 꿀맛 진짜 많이 이거 간다. 제사과일 에디션 같아요 제사과일 거기 <웃음> 는 <웃음> 과일, <웃음> 과일 다 섞어서 갈았어? 어 맞아 그맛이었다 사과 배 딸분 감 얘들아 궁금하지? 마셔볼래? 자, 맛 설명 좀 해줘 줄로 맛있지? 그치? 야 진짜 야, 맛있어 복숭아 통조린 국물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웃음> 너무 맛있어 <웃음> 그 완전 달달한 그 맛이야 <웃음> 너무 맛있는데? 맛있죠? 우리 엄마 싫어하겠다 왜? 엄마 이렇게 단거안 좋아해 단걸 좋아하면 추천 아, 알콜 맛이 나는 걸싫어하면 추천 취했다 취했다 나안 취했어, 저안 취했어 취했네 나, 나 진짜... 몇 개야? 아, 싫어? 야그거 그거 모르는 새끼야 어딨어 이거 그러니까 안경 벗고 하는 거잖아 아, 전, 전 진짜 세 장이야 <웃음> 아씨... 어디 때리면 뭐해? 어디 뭐해? 밥 <웃음> 없으면 큰일 날 뻔했어 곧 <웃음> <웃음> 진짜요? 너무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아, 저는 부모님이랑 먹을 술을 한꺼번에 알아봤는 시간이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소주가 좋아 이럴 것 같긴 한데요 아, 우리 엄마도 <웃음>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에 먹은 이 친구가 제일 맛있었어요 이름이 뭐라고? 모스키토 <웃음> 모... 모스카... <웃음> 아, <뭐라고>? <웃음> 모스카... <웃음> 그거 모기야 포조 스프의 포조 모스카토 아, 아. 여러분들 부모님이랑 같이 마시면 좋겠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걸 추천해요 전통주 왜냐하면 음 장점이 있어요 온라인 구매가 가능합니다 아 좋다 법적으로 전통주는 온라인 구매가 가능합니다 음 그래서 얘네 둘은 밖에 나가서 사야돼요 그게 전통주는 살수 있다 엄마야 음전 이거 버팔로 트레이스? 네 속일 좋아합니다 속일 물 속일 향을 중시하는 자, 맛을 중시하는 자 그렇죠 얘들아 잘 봤지? 부모님들이랑 같이 술도 먹고 얘기도 나누고 좋은 가정이 되길 바래 행복해 소원을 말해봐, 말해봐. 또도 해봐 아 빨리 너해 하나 둘셋넷 소원을 말해봐